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윤이 남자친구 성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윤이가 남자친구 영상 더빙을 부탁해서 제가 하게 됐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많이 부담이 되네요 제가 너무 노잼이라 재미없더라도 영상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소윤이 쌩얼이 먼저 나오네요 어, 이 제품은 핑크터치 라는 제품인데 요즘 소윤이가 엄청 많이 바르더라고요 저번에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제가 뭐하나 해서 봤더니 이거 제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저도 한번 써봤는데 저는 너무 까매서 이게 잘안맞더라고요 덕지덕지 얼굴에 많이 묻혀주고 이제 퍼프로 열심히 두들겨주면은 화장이 되게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매끄럽고 이거 바르고 나면 피부결이 되게 좋아진다고 그래서 아무튼 소윤이가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써요 너무 까매서 네. <웃음> 이거 두번 덧칠해서 발라도 전혀 무거운 거 없고 되게 산뜻하다고 뭐 말은 한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이렇게 열심히 다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랑 목이랑 차이가 없게 목에도 부지런하게 다 발라주고 고구마한테도 한번 발라주고 열심히 목에도 발라준 다음에 예쁜 척 한번 해주고 완전 좋대요 이게 진짜 좋대요 이거 보면 선크림이랑 메이크업 베이스, 프라이머, 피부보습까지 화사하게 아주 좋다고 추천해요 다음은 컨실러라는 건데 이거 얼마 전에 수윤이가 속눈썹 연장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팔이 다리 같은 거 컨실러를 다크서클도 없애주고 그리고 잡티 같은 거다 잡아주고 이날은 수윤이가 트러블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요즘 피부가 되게 수윤이가 좋아져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열심히 퍼플로, 퍼프로 문질러 준 다음에 이렇게 좀 피부 보정을 잘하면 좋을 것 같다네요 열심히 두두 두드려주고 이때 제가 노래 틀어가지고 소윤이 되게 신났네요 원래 저작권때문에 노래 나오면 안 된다는데 이때 오디오 안 나온다고 틀어도 된다 해가지고 다음은 유명한 소윤 쿠션 블랑디바 쿠션입니다 이거는 소윤이가 진짜 되게 애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거라서 그런지 또 열심히 피부에 펴발라 준 다음에 또 진짜 열심히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윤이 아버님 할 때는 되게 막효과음도 많이 넣어주시고 하던데 전그렇게까지 못하겠네요 <웃음> 아 민망해 <웃음> 언제까지 발라? 제 반쪽 발랐어 자 이제 반대쪽 볼도 빨리 네 열심히 발라주고 원래 제가 사투리로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친구들이랑 있으면 진짜 잘 나오는데 소윤이랑 있으면 이게 좀 뭔가 부자연스럽게 다안 돼가지고 말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서 친구들이 볼까봐 민망하네요 뒤에 저 쿠션 소윤이 선물 받은 쿠션인데 저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막 제가 막피눈물이란든지바람의 뭐 상처라고 막 얼굴에 상처내고 저렇게 놀았었는데 제가 뒤에서 되게 까불고 있네요 제 <웃음> 눈으로 욕해요 제발음음 음, 화장이 되게 잘 됐나봐요 기분 좋아하네요 저세개의 제품들 최고라고 사랑한다고 이번엔 입생노랑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일단 바르네요 파우더를 열심히 이마 라인이랑 얼굴에 잘 발라준 다음에 이게 유분기를 잡아준다고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털같이 생겼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네 열심히 턱 라인이랑 목이랑 다음에도 뭐또 파우더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바르지? 어... 원래 이거 영상 더빙을 어제 하기로 했는데 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안 돼가지고 그래 술을, 술의 힘을 좀 빌려보자 해서 맥주 한캔 먹고 취해가지고 바로 자가지고 그래서 <웃음> 지금이라도 하는데 더 힘드네요 지금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인이 댓글에다가 뭐 말이 많다 뭐말좀 줄여라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볼때그 사람들 이거 다 해봐야 돼 이거 이게 혼자 이거 영상 보면서 이게 막 말하고 떠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진짜 다 해봐야 돼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네 다음은 뭐 어, 조그만한 브러쉬로 아 이거 그 쉐딩 코좀 어떻게 보이고 이목구비 뚜렷해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을 내가 안 해도 보는 사람들 다잘 알겠지만 아무튼 나는 오디오가 비지 않게 계속 떠들어야 되고 세상 소윤이가 참 대단하네 그리고 아버님도 되게 대단하고 안씨 집안의 내력인가 아버님 하는 거 보니까 오디오가 비질 않고 그냥 꽉꽉 튀었던데 나는 아니야 다음에는 눈썹 결을 정리해준다 소윤이가 눈썹이 반토막 밖에 없어가지고 살 눈썹 그릴 때 예술을 하더라고요 미술 같은 느낌? 눈썹 되게 잘 그려 영상 댓글 보면 사람들 다 눈썹 잘 그린다고 직접 그린거 보니까 진짜 잘 그리더라고 이제 반대쪽 눈썹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소윤이가 눈썹을 무에서유로 창조를 해내네요 역시 예술적으로 뛰어나 다음은 애교살을 만들어 주네요 살짝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해주네 이거는 뭔지 몰라서 제가 제품 설명이나 화장법 같은 거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근데 아무튼 소윤이는 화장을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실제로 그림을 잘 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한다 반대쪽 눈도 아주 똑같이 잘 끝내준 다음에 음... <웃음> 이분 왜 저래? 다음은... 아,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건 새 건데 펄! 어, 펄 아, 맞아, 이날 화장 되게 이뻤었다, 다 끝났을 때 그래서 이때 화장하고 데이트하러 갔었었는데 이제 아이라인도 적당히 그려주고 이날 소윤이가 부산에 저차 타고 데리러 와가지고 데리러 오자마자 부산에서 바로 또 서울까지 아, 대리로 정작 거의 800km를 운전을 했는데 소인이가 아무튼 이건 좀 TMI 그냥 자랑 좀 하려고 깔깔. 다들 부산 오면 돼지국밥 드세요 <웃음>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뭐펄 같은 거? 그리고 이때 햇빛 자연광 조명 잡는다고 막 소인이 혼자서 막 혼자 막 커튼 쳐보고 막천 같은 걸로 막 창문 가려보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잘 나왔네 이거 볼 터치하는 거 저거 내가 골라준 색깔인데 네이밍? 맞아 이거 아까 소현이가 이거 뭐게 이랬어 내가 <웃음> 나밍이라고 읽었는데 <웃음> 네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드네 진짜 마지막 입술 소현이는 네, 입술이 생명이지 내네 입술 각질 제거 했대요 음. 톡톡 잘 발라주고 예쁘다 하나 더 솔직히 난 차이를 모르겠다 저게 무슨 색인지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끝와 이제 끝났다 이제 예쁜 척하러 돌아올거예요 아마 제가 유튜버 여자친구를 둬서 살면서 이런 경험도 다 해보고 재밌긴 한데 저는 이 영상을 못볼것 같네요 민망해서 신하 중간에 특히 거북한 사람들은 음성으로 봐줘도 되고 이상으로 수연이 남자친구였습니다 구독, 감자, 좋아요, 고구마 알람 설... 알람설정 양파 안녕